등. 네. 네. 야 너무 멀지 않냐? 왜 아, 멀어? <웃음> 아 이것도 친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날라 뭐야? 야나 이거 해도 돼? 응 맛있다 마트 음, 다녀오셨어요 <웃음> 아니 연기요 연기 텃밭에서 고구마 오박 어박. 고구마 오박이야 호박 아,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미안 거를 한번 볼래? 괜찮아 e t h i 문제 o i 왜? 그게 더 재밌어 너너이거 너, 너, 너. 한글자막 제공 및 Thank <laughs> you. 다음엔 엥간스? 간 음주운전이야? <웃음> 더 세게! <웃음> 안녕하세요